반갑습니다 아,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 음, 길을 지나가는데 행인이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야 툭 치고 지나가는데 아, 어깨가 아플 정도로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행인이고, 이게 나다. 이 짧은 순간에, 이제 여기 경계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는데, 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 억울하긴 하지만 그냥 행인이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하고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지나가고 싶을 수 있어요 그냥 간다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간다 또는 뭐 그냥 미안합니다를 안 하고 그냥 간다 뭐 바쁜 세상 뭐 내가 얘기할 것까지 있냐 이렇게 또는 나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나한테 욕을 해야된다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일이 꼬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따라와서 욕을 해대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야 돼? 말아야 돼? 생각을 이제 순간적으로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머리끝까지 지금 그 어떤 스트레스가 꽉 차가지고 폭발하기 직전인데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정말 싸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깨를 툭 하고 행인과 이렇게 부딪히는 간단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 경계를 대응하는 방식 또 경계가 변하는 어떤 양상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경계에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공부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경계를 말씀드리는 여태까지 경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고 이 경계에 대응을 잘하려면 내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단순한 일이지만 이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소태산 스승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취하고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단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네, 취사, 초이스입니다 초 초이스. <웃음> 온전한 것은 뭔가 이렇게 빠지거나 망가지거나 잘못된 게 없이 그냥 바탕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 원래 그대로 고스란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런. 잠깐 멈춰서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줄임말로 해서 기니까 온생취 마음 공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때 툭 쳐서 내가 반응을 대응을 하는 건데 경계에 응해서 심신작용을 한다고 하죠 심신작용 내가 뭔가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 영화보면 그러죠 그뭐 접촉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욱해가지고 호기있게 막 한번 따져보려고 참문을 이제 벌컹 열고 닫고 상대방 운전자한테 가서 사태질을 하면서 뭔가 이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천천히 내리죠 내리는 데 보니까 여름철인데 막 이, 이런데 막 용문신이 온몸에 다 있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러면 방금 전에 호기 있게 내렸던 운전자가 어때요? 꼬리를 감추고 그몸매이주고 하고 이렇게 그 표변하는 태도가 변하는 이제 그런 그 웃은 그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같은 경계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몸과 마음을 사용해서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죠. 이제 그때 전문적으로 온생치 마음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면 이 작은 일이 잘못돼가지고 악화가 되거나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일들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유하자면 이온생치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 태권도 사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태권도 4단 뭐 5단 이렇게 돼가지고 태권도 사범이다 내가 태권도 사범이면 어두운 길에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칼을 들고 이렇게 나한테 뭔가 위협을 한다 할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자나 깨나 태권도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몸에 밴 태권도로 이 강도하고 이 강도를 제압하는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경계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어때요? 그냥 자기 식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는 그 좀더 전문적인 마음 공부로 계속 훈련하고 반복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치 태권도 사범처럼 몸에 완전히 태권도가 배는 그런 사범처럼 우리는 온정취 마음 공부를 이제 몸의 베개, 배개, 마음의 베개에서 깊숙한 마음 세계에서도 늘 마음 공부로 단련된 마음으로 잘 지내다가 이렇게 툭 누군가 이렇게 내 어깨를 치듯이 천만 경계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냥 마음 공부하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그 결과가 훨씬 좋고 행복한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이제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생활에서 느끼는 또 부닥쳤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마음공부거리 삼아서 우리가 풀어가 보는 그런 예행연습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앞으로 쭉 좀 이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 잘 합시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